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고등학생 2학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엄마가 3년 전에 재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혼하고 보니 아저씨가 돈에 관해선 네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이라는 막장 사고방식을 가지고 심각한 주식중독 상태입니다. 초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거진 10년을 저를 홀로 키우셨던 엄마는 지인을 통해 좋은 분을 소개받으셨다며 저에게 가장 먼저 알리셨고 저도 군대도 가야 된다는 생각과 미래에는 사회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 항상 혼자서 힘들어하시던 엄마의 곁에 누군가가 힘이 되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기쁘게 재혼을 찬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라는 소리는 못하겠어서 계속 아저씨라고 부르고는 있는데요. 이분은 전부인과의 이혼 절차에서 재산을 거의 빼앗겼다고 하였고 재혼 전부터 주식 실패로 2천만 원의 개인 빚이 있다는 걸 알고도 엄마는 합치셨었습니다. 재산은 없었으니 당연히 우리가 살던 집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은요. 아빠가 살아생전에 모은 돈과 사망보험금을 합쳐서 산놓은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 엄마는 제게 미안하다며 우는데 저는 아빠 생각에 그날 밤새 이불 속에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 제발 이 사연을 듣는 분들께서 제가 알고 싶은 점을 쉽게 설명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먼저 충격적인 사실은 두 분이 엄성이 높아지시면서 제가 듣게 된 사실들입니다. 아저씨도 제 또래 자식이 있었고 매달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8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본인 빚 2천만원에 저희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은 8천만원이라고 하며 아저씨의 월급은 220만원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이란 시간 동안 엄마는 아저씨가 지금 빚을 갚는데 도와준다며 매달 30만원씩을 주셨는데 저희 집 담보대출은 도대체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런데요 더 웃긴게 계산해보니 매달 준 돈이 30만원에 3년이면 1 0 8 0만원이더라고요 여기서 반전이 아저씨는 현재 남은 개인 빚이 2천만원이랍니다. 엄마가 그때 2천만원이었냐고 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갚아서 지금 남은 게 2천만원이라고 더큰 소리를 쳤습니다. 계속 듣고 있으면 입을 열 때마다 말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은 만기 연장이라나 그거로 한 번에 갚으면 돼서 아직 시간 많다고 하고 우선 2천만원부터 먼저 갚아야하니 엄마보고 생활비 좀더 아끼고 여기에 집중해서 조금 더 갚아보자고 하시는데요. 아저씨는 80만원을 양육비에 주고 기름값에 개인빚 50만원을 넣고 개인 보험에 이래저래 쓰고 나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합니다. 엄마가 공과금이랑 저의 교육비 그리고 집의 생활비까지 해결하시고 계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고 전화가 너무 많이 나서 저번 주부터 학원도 다안 가고 있습니다. 엄마 고생하지 말라고 재혼하라고 한 건데 왜 미련하게 그랬냐고 말했고 지금은 이 말이 너무 후회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요 진짜는요 아저씨가 며칠 전 회사를 관뒀습니다. 부안장애가 있다고 병원에서 약 받아왔다면서 일 못하겠다며 말입니다. 10년 정도 근무를 하셔서 퇴직금이 있으니 엄마는 그럼 빚을 일부만이라도 갚고 계산해서 생활비로 좀 같이 쓰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이에요. 학교 마치고 현관 앞에 들어왔는데 입구에서부터 두분 목소리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또 싸우고 있었습니다. 단축 수업이 되어버려서 제가 이 시간에 집에 올지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저도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문 앞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아저씨는 직장을 그만둬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재 보험을 깨서 일단 급한 불부터 막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한 번에 갚게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저희 집 팔고 좀 작은데 살더라도 이사가서 한 방에 빚다 갚아버리자면서 그랬습니다. 엄마는 재보험을 넘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고 이 집은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빠가 저에게 남겨준 거라고 넘보지 말라면서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나오냐고 하니깐 아저씨가 하는 말이 그럼 신용불량자 들하는 거냐 신용불량자 들에게나둔다고 그러더니 확 하고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현관에서 저랑 마주치더니 멋적은지 그냥 나섰고 저는 바로 엄마한테 갔습니다. 엄마는 괜찮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녁에 밥 먹을 때까지도 안 들어와서 엄마가 전화해보니 아저씨는 자기 엄마 집에 가있답니다. 당분간 찾지 말라고 하면서요. 밥을 먹으면서 빨갛게 충혈된 엄마의 눈을 바라만 보고 있으니 엄마는 우리 아들 아빠가 없어서 남들처럼 해주려고 했던 엄마 욕심이 너무 컸나보다. 엄마는 이혼할 거야. 돈은 걱정하지 마. 우리는 피해볼 거 하나도 없어. 엄마는 하나도 안 힘들어 괜찮아. 우리 아들은 공부만 열심히 해요. 잠깐 엄마가 실수해서 미안해. 그리고는 아빠 보고 싶지?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엄마 울지 말라면서 안아주었습니다. 엄마도 아빠가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우리 엄마만을 위해서 맨날 장난치고 웃음만 줬던 우리 아빠. 세상에서 가장 듬직했던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습니다. 아빠가 와서 우리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네가지입니다첫 번째로는 아저씨가 계속 기을 같지 않으면 빨간 딱지 같은 게 붙는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다 엄마가 산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빨간딱재가 붙게 되는 건가요? 아저씨 재산만 가져가고 우리 엄마 거는 다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불량자라도 가압류는 안 당하나요? 두 번째로는 이혼을 하시려고 준비 중이신데 아저씨는 절대 안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제 보험도 저희 집도 뽑아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저씨가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할수 있는 건가요? 세 번째로는 저희 집 담보대출은 아저씨가 받아서 주식에다 다 넣으셨다고 하는데 이혼하고 나면 우리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렇게 아무런 돈도 없는 사람에게 어머니가 받은 피해와 어려움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나요? 우연히 알게 된 채널인데 저보다 어른들이 많이 계실 만한 곳이라 생각이 들고 똑똑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엄마가 물론 이런저런 곳을 알아보러 다닐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제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